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아 근데 나도 올라가고 싶다는 욕구가 아, 없으면 굳이 랭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진짜 성격 다버리아 근데, 근데 나도 그 버렸어. 버린 지 오래야. 그래서 나 저도 상관없어. 음난 지면 상관있어. 덧... 그러니까 똑바로 해. <웃음> <웃음> 님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뭔데? 잘 튕겨요. 이거 근데 북미에서 아예 림들아 못하게 막은 거 같아 이번에. 어걔 아, 만해 안돼만 돼. 음... 이거 그냥 나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썰은 치고 나 그래야겠다. 둘이 아, 그러면 뚜랭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 랭키마 하자. 가봅시다. 왜 랭키리 안 하지? 진짜 그게 두, 아주 더러운 꼴의 <웃음> 정석인데.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닐까? <웃음> 방금 정답을 얘기했네. <웃음> 근데 그게 맛있잖아. 아 근데 나도 올라가고 싶다는 응. 욕구가 없으면 굳이 랭겜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진짜 성격 다 보니. 아, 아 근데 나도 그거 버렸어. 버린 지 오래야. 그래서 나도 저도 상관없어. 음.. 난 지면 어, 상관있어. 던... 그러니까 똑바로 해. <웃음> <웃음> 골드만 찍자. 아 오케이. 히, 힘은 내볼게. 으으 야. 열심히 내볼게. 다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나 할거지? 응 <웃음> 뭐야 왜, 왜 그래? 깜찍이 공주처럼 대답하네 그냥 근데 <웃음> <웃음> 원딜 뭐해? 나다할수 있어 나 소나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소나 세라핀 하자 아 싫어! 뭐 그런 거 하지마 제발 오 요즘 1티어야! 우피야 우피 아니 요즘 진짜 비원딜 메타야 베이가 막 이런 게 원탑이야 요즘 그래 알았어. 믿어볼게. 아니 네. 그, 그 소나 할 거야? 소나 할 거면 진짜 세라핀 하고. 해보자. 그래. 내가 맞출게 그러면. 가보자고. 근데 이거 단식 메타가 뭐야? 그러니까 너도 미니언을 안 먹어? 아니 나 먹을 건데? 왜 누가, 누가 그래? 아니 아까 세라핀, 소나가 1티어다. 뭐 단식 메타가 최고다 이, 이렇게 얘기하길래. 누가? 아 세라핀, 소나가 1티어는 아니고? 약간 세라핀 같은 원딜이 유행이다. 아. 렇군 근데 캐틀 모라가 나네? 그러게. 우리 어떡하지? 보통 당할 게 뻔히 보이는구만. 잘해보자. 아한번깜짝이아 어어? 어어? 어어? 살았다. 안와 대박! 풀안 썼을 것 같은데? 아, 좀 나? 아슬아슬했어. 근데. 아, 근데 무빙 되게 잘, 잘했다. 우리 전멸받아도 꼭 주네. 킬 주는 어, 것 보단 나으니까 키. 됐어. 맞아. 피저. 뒤져. 피저요. 아! <웃음>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선생님. 아우, 씨. 아, 깍깍개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좋은데? 멸만이있었으면 잡는 데. 아, 어, 나이스. 야, 이거지 좋아좋아 좋아. 아 좋아 세라저 좋지? 응 <웃음> 깜찍이 공주네 가자 왔다 저 아, 버리고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저거 뭐, 잡고 싶은데 괜찮, 라인 못박게 해야지. 그 커피 못 받았어요. <웃음> <웃음> 니연 <미니언> 다 타지오. <웃음> 어? 아니야 너는 결혼 생각 없어? 난 결혼 생각 있지. 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아, 진짜? <웃음> 결혼하고 싶다. 죽을 것 같지? 와 토크를 진행하고 싶은데. 아얘다 빠졌어. 그치. 아, 너무 좋은데? 친구야. 그... 아, 나이스. 그래, 진행하고 싶은데, 뭐... <웃음> 이게 컨트롤 하고 <웃음> 있을 때 말이 안 나와. 아, 띠엄띠엄 <웃음> 아, 하다. 아, 게임 중. 너무 좋고요 아, 나 잘하는데? 모빙도 좋고, 댄스도 좋고. 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팀차이란 말입니다. 어, 근데 왜 씹어지? 얘를 못하는데?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나 이상형? 음. 좀 재밌는 사람. 음... 내 와이프랑 이상형이 비슷하구만. 어? 와이프 힙합님도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 말을 했을 때잘 통하고 잘 웃는 사람? 아... 근데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맞아. 아니 근데 여자들 대부분이 이상형이 음. 재밌는 사람이더라고 저는. 맞아. 전골 위에 갖올 수도 있고. 어... 조심해야겠다. 절대 무리하지 마요. 어, 좋아요. 저기 미드 있다. 이럴 때 빠르게 딜교? 왔고? 이거고! 나이스! 아, 어, 잘하는데? 내가? <웃음> <웃음> 아니, 맞, 맞긴 해. 안, 안, 안. <웃음> 나 되게 잘하는데. 궁 <웃음> 맺었어요. 전멸 점화 다 있어요. 모르가나 노궁이네. 어, 바로 그냥 그러네. 박아버릴까? <웃음> 육랩인데? 다 돼. 그러네 안녕하세요 케이트인님 아, 반갑습니다 나이스. 아 이거 원딜이 너무 잘하니까 진짜 편하다 아니 진짜 이게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나 진짜 원딜이 너무 그지같은 놈들만 만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상적인 원딜이 없어. 그리고 바텀은 듀오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맞아. 아난 듀오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맨날 솔로로 하고 이제 원딜이랑 개판 싸우고 맨날 그랬거든. 그럼 원딜 조금만 자기가 지 실수했으면은 바로 서포타트 하잖아. 그러니까. <웃음> 어 이거 한 판만 더 할까? 오케이. 이 먼저 하고 싶네? 아이.. 어? 유거최악었다 어, 어, 이러면 야, 뭐난 신경쓰지 말고 딜 넣어! 나이스! <웃음> 나이스 어 덕분에 잡았다 이게 평소에 다른 사람이랑 듀얼을 했잖아요? 원딜 바로 도망갑니다 이거 킬각을 못 봐요 <웃음> 아이 그럼 집에 가자 필요도 없는 오케이 엥서글프 그랬나? 에이 나킬아 터지는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아.. 또 티문이 이렇게.. 단창한 바텀 게임이라고 했어 우린 진짜 죽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음, 쟤드랑 싸이리라.. 와.. 야이 개샌.. 끼워.. 아직 한발 남았다.. 그대로 도망가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웃음> <웃음> 이것이 주랭의 어, 힘인가.. 완전, 말투 완전 초딩 같네.. <웃음> 너 방어막 할때 잠깐만. 어 아, 빠져 빠져 빠져. 선생님. 잠깐만 <목소리> 힐써 줄게. 음. 아, 못 아주 못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다이브다. 얘들 우리 궁텔 있잖아 나궁 없어. 아니 아니야. 아니. 텔타 없다. 얘들아 승려 모으려야. 어 이거 진짜 위험하다. <목소리> 아니 아니야 텔파. 얘네 살려줘. 와와 나도 뭐지 이거. 뭔가 못 잡지. 아나그거 잘못 봤어 나이스! 너무 좋아! 아 무서워 나 기가 막힌다 하얏! 진짜? 아 이게 안났네 와 에이. 어? 이거 어? 아아 탈하냐아 너무 아까운데 아 내가 너무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오야. 우리 이제 미드 가야겠다 어? 가자 아 쉬었어. 어 안돼, 안포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살려주세요. 끈다 끈다. 와 이거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클났다. 아이고 이거 클났다. 잠깐만 이래라 이래라 그거 아니야? 이래라 그거 아니야? 미쳤나봐 저 아, 처치했어 아... 그... 키... 오오? 이거까지 잡으면? 잠깐만 어? 어 이러면... 오 4스택이래? 선생님? 어? 어? 가네 와! 와 <웃음> 이게... 와... 저는 아직 배움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 까비 아, 아, 그냥 평타 계속 치지 까비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와! 와 저걸 뺐네 대봐공대봐공대봐어 튀어, 튀어. 내가 지켜줄게 어 좋아 이거 왜안 집히냐? 여기 분명히 와드를 내가 봤는데! 제가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쇼아 <웃음> 이게 될까?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이게 되네? 아 이레리 진짜 개사기 채민건 맞다 진짜 인정? 너무 쳤다 붙였으면 해야 돼. 아나 쟤도 진짜 개무서운데 이거. 와나이스거 이거 바로 이거야. 아니 저한테 날리세요. 어 내가 잡았네. 아 개새끼 이거 안 죽는 거 봐. <웃음> <웃음> <웃음> 와야 이래는 진짜 개사기 셈이 맞다 와. 진짜 와 미쳤다. 내가 앞로는안 돌면 소리야? 나무서어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웠어. 웃음> 어! 나 죽지 마. 와! <죽지마>. 와! <웃음> 섹시하다 플레이! 어쩌잖아 아, 어디가세요 모노님? 아, 어디가세? 아요 아, 아, 살려줬어! 와 진짜 존나 태수다! 섹시하 같네! 야아! <웃음> 아, 아! 아하하하! 야어와아아 아 까비. 아 진짜 간만에찾았다아 아, 아, 진짜. 아 넥서스 터지는 모습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야? <웃음> <웃음> 잘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 살렸다. 나이스. 아 굿굿. 아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어, 근데 진짜 나 빼고 다들 사진. 이쁘게 잘 찍혔네 <웃음> <웃음> 굿이요 어나 실버 3위래 배치 오. 아 아니네 배치 두번두 두 번이구나 그러면은 뭐 골드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다 이기면 그럴지도 와 세라핀 딜량 2위네 미쳤다 한번더 고? 어 고고 좋아 조조조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건 아 이건 이건 부처님이 말도 나못구해줘